Somewhere in there, there's a good guy, but he runs away at midnight. I'm sorry. 재미있 <목소리> 드리선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화기에게 나왔는데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도와이를 많이 못하는데 요새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잠시 밤에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갔었는데 바로 남한산성을 갈 것입니다. 저번에는 그냥 소문까지 안 올라갔는데 오늘은 남한산성 야경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9시가 되면 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 진짜 사람이 없네요. 어, 밖에 나와도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 다들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오토바이 운전하실 때 정말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바퀴가 4개인 차도 위험한데 오토바이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대부분 본인이 들어갔거나 어, 그러실텐데 저처럼 가끔씩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에는 위례대로 하고 지금 이 시간대에는 차가 없습니다 오늘은 산타투어 두 번째인데요 직접 제가 야경 있는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견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도 한번 가봤었는데 차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 가보시면 알건데 차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게 되있어요 근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들어다가 화고나는 거몇번 봤어요 그냥 안전하게 밑에 공용 주차장에 계시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바로 갔으면 은 그냥 올라가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벌써 한 18분 정도 남았네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경기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말 야경으로 꼽히는 곳중한 곳입니다. 뚜보이로 가셔도 무난한 지역이니까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낮에 오는 것도 좋지만 밤에 오는 게 훨씬 훨씬 이쁘니까 밤에 한번 꼭 와보세요. 여자친구랑 오시는 분들은 여자친구가 키을 신었다면 절대로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많이 걸어야 되고 산도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힐을 신으면 분명히 싸울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야경 보러 갈래 이렇게 해서 저녁에 데리고 같이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 신고 갔다가 진짜 싸웁니다. 여자분 발목 다 들어가요. 제가 그때 운동화 신고 갔었는데도 좀 힘들었거든요. 다른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 되면은 주차하는데 무료라고 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차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개월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무모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 제가 또이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 신발을 신고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남한산성은 몇번 가봤는데 여름에 습기가 있을 때 있죠 새벽 4, 시쯤에 갔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뭐가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좀 안개도 껴있고 사람 아무도 없고 뭐 담량이 좀 세신 분들은 혼자 좀 즐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 새벽에 가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면은 남한성 산 입구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개수 좀 불안한데. 하여튼 그래서 코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꺾는 구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을 만약에 좀잘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바로 이런 곳은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고 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초보분들이라면은 좀 당황하고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초보자 하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코너 때 무리하게 꺾지 말고 천천히 꺾으시면서 가시면은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해 뭐해 뭐해 저럴 줄 알았어 어저그리가 저럴 줄 알았어 자 여기서부터 4km 정도 되는데요 4km가 계속 이런 길이에요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방금 저차 때문에 나도 낚여가지고 하마터면 횡단보도로 들어갈 뻔했네 전냥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답답하다고 무리해서 과속을 하시면은 무조건 사고나니까 그냥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상성 터널이라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서문 로타리가 나옵니다 그 로타리에서 차를 대시고 걸어 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때 차로 왔을 때는 차를 대고 걸어갔거든요 저번에 영상 찍었던 곳이 바로 여기 이곳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여기. 여기서 어, 보통은 여기 왼쪽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가자면 저기 로터리 사이로 해서 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절대로 <웃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로 오면 은 정말 힘들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일반통행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 오고 여기 관는사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주차할 데도 많이 없어요 여기 산속이라 그런지 온도가 좀더 낮나 봅니다 길이 조금 얼어있네요 제발 멈추지 마시오 멈추면 난 힘듭니다 힘을 내 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계속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산속이라서 눈이 아직도 많이 <웃음> 쌓여있네요 저 위에 차들이 있네요 아 저기 사고 날수 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 정말 운전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니까 막혀있잖아요 어. 출혈 맞고 있어 가지고. 네? 아, 네? 아, 사고 났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저기 세워 놓고 올라갈까? 요 알겠습니다. 살짝 내려가서 걸어 올라가줘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허 오토바이를 어따가세해까 여기다 세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남한산성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영상을 담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저 앞에 사고가 나서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여기 놔두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딱 말했죠? 절대로 여기 안까지는 차를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 힘들다. <웃음> 아, 일단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진짜 큰일 났거든요 그냥 살짝 빠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저도 안 보여요 제가 왜 여기를 운동화를 신고 오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차를 타고 왔다면 은 저기 서문 로타리 주차장에 대고 걸어 올라와라 그리고 두 번째 운동화를 신고 오자 저 지금 부츠 신고 있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이쪽까지 오면은 절이 이렇게 한개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정말 정말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아, 그냥 새벽에 등산이야, 이거. 한 개월에 이렇게. 지금 다, 다 왔습니다. 야구형은 공개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약간 아자를 잘못 선택한게 흐리네요 이 안개가 끓려있어가지고 아까 오후에 비가 왔거든요 저기 지금 반짝반짝거리는게 롯데타워고요 밑에도 되게 크게 보입니다 맑은 날에 그 감동은 없는데 그래도 정말 이쁘네요 영하에 가까운 날씨인데 땀이 나네요 지금 산에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지금 다시 내려왔고요 여기 보니까 되기 지금 차를 다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차가 오른쪽으로 전복이 되다니요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좀 날이 맑았을 때 이럴 때 저녁에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리산타였습니다 안녕